안녕하세요 패또예요 오늘 언박싱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초록색 옷 입고 있어요 초록 며칠 전에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샀는데 아직 못 뜯어보고 있어요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테가 우리 같이 뜯어 봐요. 짜자잔짜자잔 포장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돼 있어요. 드디어 뜯어 보는구나. 어이가짜다다다다 두두두두두 와우 가방 사이즈가 진짜 작죠? 원래 이거보다 한이 정도? 더 큰데 이건 중간 사이즈 가방이라서 이 정도 사이즈예요 보테가 베네타의 상징 이 장식도 들어가 있고요 키이는 이만큼 펀칭이 돼 있어서 여기서 골라서 줄을 매면 될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헤디드 백 말랑말랑, 말랑말랑. 광이 없는 요강이에요. 여기서 포인트는 보통 카스트백 그냥 이렇게 탁! 들어가지고 여는데 요거는 안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살짝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면 됩니다. 리고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사람들 보면 뭐 이너백 같은 거 많이 하시던데 근데 요 가방은 미니 사이즈 아 중간 사이즈라서 이너백을 넣으면은 안에 내용물을 넣을 수 있는 칸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. 이렇게 제 지퍼를 제가 일어나서 착용해 볼게요. e e like 기본 사이즈 둘 중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본 플랫한 카스트백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심플한 것 같고 그렇다고 패디들을 사려고 하니까 가방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미니 사이즈를 사야 되나 고민하는 찰나에 중간 사이즈의 카스트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구매해버렸어요 가방을 이렇게 탁 착용해보니까 아이 가방은 내 거다 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가방 안에 얼만큼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 팩트 휴대폰, 휴대폰 넣을 일이 잘 없겠지만 그냥 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돌려서 지갑. 저는 현금을 안 들고 다니고 보통 카드만 써가지고 이렇게 카드 지갑. 그리고 립. 립은 이렇게 눕혀서 넣어야겠어요. 차키. 어, 안닫히네요 어, 휴대폰을 빼야 될것 같습니다. 요렇게 딱 들어가네요 이제 닫아볼게요 조금 빠듯하게 들어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화장을 잘안 해가지고 팩트는 없어도 될것 같고 요거 요고 요고 저는 세 가지면 딱 충분할 것 같아요